너무 좋아요. 이건 뜯으면 안 돼. 안 돼요.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아이 아이고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아이고 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이고 좋아, 안녕하세요. 태지가. 아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노래나 하래 임마. 엄마 꼬잡을라고? 안돼 이리 와. 너 엄마 꼬잡을라고? 너 엄마 꼬잡을라고? 엄마 꼬잡을라고 <웃음> 할머니 깜짝 놀랐어 지금. 뭐하고 거봐. <웃음> 조용히. 뭐하다 <해. 웃음> 거봐 똑같이. 거기 할머니가 바늘 프랑스 자수 놓는 거 바늘 들었어. <웃음> 거기 뭐 들었나 보고싶어. 거기 바늘이대잖아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그거 뜯어보고 싶어? 열어봐라. 니네가 열수 있는 거 어디 보자. 그래 다해라!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안돼! 안돼 그거 저기야 에헤이 에헤이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또 뭐하는 거야 이게 이거 매달려 갖고도 매달려 갖고도 지금 손질리고 있어 이 뭐하는 거야 이게 태시가 이 거꾸로 매달려 갖고도 이거 지금 손질내는 거야 지금 안 된다고 했지 안돼 이거 경기장판이야 대시가 안돼 공주까지 왜 그래 안돼이 새끼들아.